자, 저는, 네, 관련된, 안녕, 동태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의 뒤쪽에 위치한 미등, 브레이크 등, 방향지시 등, 번호판 등은 제대로 켜져 있고 작동이 되는지를 누군가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알아채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중, 번호판 등은 야간에 확인하지 않으면 상태를 파악하기가 힘들어 관리가 수월한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별것 아닌 것 같은 번호판 등이 고장이라도 난 경우엔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번호판 등이 고장났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 자동차 튜닝 관련법이 개정돼 일반 전구가 아닌 LED 전구로도 교환이 가능해져 교환 후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브와 함께 하겠습니다 아, 동튜브 번호판 등이 한 개라도 고장이 난 상태에서는 야간에 블랙박스로도 촬영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일부 운전자들이 이를 악용해서 전구를 빼버리는 사례들도 있는데 대부분 자동차 번호판 등은 좌우 두 개로 구성돼 있고 한 개가 고장일 경우와 두개 모두가 고장났을 때 관리 주체와 처분이 다른데 첫 번째로 두개중한 개만 고장이 난 경우라면 지자체 소관이고 정비 명령만 하게 되지만 두 번째로 두개 모두가 고장이 난경우엔는 도로교통법 등화점 등 조작불리행으로 승용 승합차는 2만 원, 이륜차는 1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게 돼 있어 2016년 자동차 튜닝 관련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인증된 등화의 변경, LED 번호 등은 승인 없이 튜닝이 가능하다고 했고 일반 전구를 일정 요건을 갖춘 LED 등으로 교 교환이 가능해졌는데 이전에는 전구의 수명도 짧고 누렇게 변색도 되고 고장이 난 줄도 몰라서 불편했던 것을 바꿀 수 있게 돼서 번거로움이 덜해졌지. 그래서 전구를 LED 전구로 교환을 해보려고 하는데 차종별 LED 등의 규격은 인터넷으로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일부 차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차종이 T10 규격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고 바로 교환을 해보고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한번 보자고 여기 LED 전구의 포장을 보면 상단에 LED T10이라고 규격이 써있고 아래엔 색상이 화이트라고 돼있지 그리고 뒷면을 보니까 수명이 8년 이상이라고 돼있네 우선 교환하기 전에 시동을 꺼서 전구의 열을 식혀주고 이 차는 등의 커버가 클립 형태라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면 쉽게 분리가 되고 일부 차종은 나사로 고정된 것도 있는데 나사를 풀면 쉽게 분리가 되게 돼 있어 뒷면에 연결된 잭을 뽑고 전구를 빼야 하는데 뻑뻑하고 손을 다칠 수 있으니까 테이프로 전구를 감고 빼주면 쉽게 뺄 수가 있어 LED 전구를 끼우고 다시 조립을 하고 남은 한쪽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면 되는 거야 너무 간단하고 쉽지 어두워져야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확인이 될 테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저녁에 확인을 해보자고 깜깜해졌는데 확인을 해볼까? 왼쪽은 교환 전 상태이고 오른쪽이 교환 후인데 비교해보니까 역시 일반 전구에 비해 LED 전구로 교체했을 때가 훨씬 밝고 깨끗해 보이네 승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번호판 미점등의 경우는 일부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고의성이 있는지를 입증하기 힘들고 대부분은 운전자가 차량 관리가 소홀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자동차 검사 시 부적격 사유와 단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퇴근하시고 집에 들어가시기 전에 내 차의 뒤쪽 등의 상태는 어떤지 잠깐 점검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내 차는 내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요.